야, 맛있겠다. 또 젓가락으로 그릇을 치는 것은 길거리에서 떠돌고 있는 영혼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 돼요. 개나의쿵 거두어. 이 역시 귀신을 부르는 제사 문화이기 때문에 안 돼요. 한국과 마찬가지로 젓가락이나 수저를 밥을 수식으로 꽂는 것은 제사를 연상하게 함으로 하지 않습니다. MD라인. 좋고, 3-2-1 운동. 3. 3번씩 보고. 2. 2번 지인에게 공유. 1. 한번 추천입니다. 3-2-1 운동 잊지 마세요.